다토는 아우! 아우 우리 닥 엄마 그게 좋아? 응? 다 아, 왜? 만졌죠? 알겠어 이게 만져달라는 거야 자기 만져달라는 거야 이게 손 주는 게 아니라 이거 지 만지려고 잡고 있잖아 못못 못 빼게 하려고 내, 내가 손못 대게 하려고 이거 지가 잡고 있는 거야 얘는, 얘도 왠지, 나 진짜, 나 진짜 궁금한 거야. 정말 궁금한 건데, 왜얘 강아지, 타투랑 꽁투랑둘다 이렇게 가슴팍을 만지는 걸 좋아해? 다둘다 다 이렇게 진짜 가슴팍으로 손 가져가가지고 계속 이렇게 만지고 있으라고 이렇게 손 잡고 있는다니까? 나는 매일매일 노예야. 이 친구들의 가슴 긁기 노예. 아, 혼자서 가슴을 묶을 거니까? 아. 아, 혼자서 여기를 못 긁어서 다른데 이렇게 뭐 긁거나 할수 있는데 아,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웃음> 가슴 벌크업 잘 된다 만져보라는 거였어 아, 아 그거 그 남자들이 만져봐봐 <웃음> 이거 만져봐봐 만져봐봐 이거 그거 말하는 거야? 앉으면 싫어한는데 있지? 엉덩이 엉덩이 <웃음> 그러면 다시만져달라고 하면 안 나게 아주 그냥 퍽퍽 긁고소리겠다 <웃음> 어때? 시원해? 어때? 다시 만져달라고 하고 싶지 않지? 어때? 다시 긁어달라고 하고 싶어? 어디? 어때? 어떠냐고? 다시 긁어달라고 하고 싶어? 어때? 어떠냐니까? 어떠냐고? 어때? 어때? 잊지마면? 어? 아 팔아파 <웃음>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팔을 주물러 드릴게요. 음, 늘좀 산책하고 나갔다 오면 곤하시죠 아, 네. 그럴 때는 이렇게. 이렇게. 주물러 드릴게요. 어머, 이, 제가 매너, 매너로 를들어 드릴게요. 아, 아, 아, 좀, 잠시만요. 폭력을 행사하시면 신고할 겁니다. 알겠죠? 시원하세요? 시원하신가요? 어 시원하신가봐요 <웃음> 발 뭐야 손바닥에 각질이 많이 생기셨네 응? 아니에요? 가, 각질 얘기하지 마세요?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저쪽 손 해드릴게요 이쪽 손다 했어요 저쪽 손 저쪽, 저쪽 손두세요아 이쪽 손덜 했어요? 여기에 사람들은 여기에 이제 노폐물이 많이 끼거든요? 강아지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노폐물 좀 끼시나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어 죄송해요 도이님어 <동네. 웃음> 죄송해요 저어님 털이 코코멍에 들어가가지고 하필 님 털이 이렇게 짧아져가지고 코코멍에 자꾸 들어가네요 어, 털 길었을 때는 콧구멍이 잘안 들어갔는데, 털이 짧아지니까 자꾸 콧구멍에 자꾸 박혀가지고. 어, 이제 여기 해줘요? 알겠어. 요 아, <웃음> 아 이수님 되게 표, 표정 되게 근함하시네좀 시원하세요? <웃음> 좀 시원하시냐고. <웃음> 대답, 대답이라도좀 <웃음> 해주시면 안 돼요? <웃음> 사실 타짜가날 따라다니는 이유는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사실 마사지 받으려고 따라다니는 거야. 조용히 하게. 아 네, 네 죄송합니다. 잠깐 눈 깔게요. 콧물 흘리셨어요. 아 콧물 흘리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자는 해고 일세. 굉장히 불편하게. 어어어 어, 어, 어떠신가요? 어떠신가요? 좀 만족하시나요? 아직 안 끝났게. 어, 아니, 이쪽 다 끝난 거 아니었어요? 이쪽 다시 해야 돼요? 오, 거의 양아치 심해. 이 정도면 돈 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돈 주셔야 돼요. 돈 같은 건 없게. 자네가 내실게. 아니, 언제 끝나? 아, 이거 이 정도면 노동 착취야, 착취. 그쵸? 그만, 나안 하는. 맞추고 <웃음> 와 진짜 타투,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내가 죽은 척만 하면 모른 척하는구나. 와 진짜 진짜 거짓말 안 치고, 계속 나한테 아는 척하다가 내가 딱 죽은 척하잖아. 그럼 바로 모른 척한다. 이렇게 못본 척.